야, 가운데 가운데. 오, 오 네, 나왔다, 나왔다, 네, 나왔다, 가운드. 나왔다. 왜 이렇게 커? 아, 왜아왜 나왔네요. 왜 아, 아, 아, 너무 크다. 무슨 데이 정도는 토종닭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커? 깜짝 놀랐네. 나... 미리 예약하는 이유가 냉동 닭을 쓰지 않고 생닭을 아 네, 아 생닭을 갖고 오셔야 아, 돼요. 그래서 미리 미리. 아, 미리미리. 아 네, 집이 오면 진짜 큰 건데? 보통 닭집이 8호 정도 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다리 하나만 뜯어먹었으면 좋겠다. 아. 국물 한번 먹어보자. 뜯을라면인데. 와. 어때? 이렇게 진하다고? 약재 같아, 약재. 국물이. 근데 국물이 되게 맑은데? 맑은데 진해. 맑은데 진해. 진짜. 진짜 약재 같다 이야. 이리오너라다. 야, 그 궁중에서 먹는. 오. 약간 간장찜닭이랑 삼계탕이랑 약간 섞인 맛. 아, 와. 와. <놀람> 너무 잘 뜯었다. 그니까 사 야들야들하잖아요. 와, 아 어떡해. 어, 맛있겠다. <놀람> <놀람> 와. 와. 오, 자 소영 보세요. 이그아 음. <놀람> 진짜 미쳤다. 이번 녹아. 녹아. 놀랐어. 아 제대로네요. 아, 오, 오, 오, 오, 오 말리. 맛있어? 너무 부드럽다. 이렇게 부드럽다고? 아미 아, 웃어, 아, 아미가 아, 미쳤어요. <웃음> 진짜 미쳤다. 맞아. 국물이 진하고, 아, 그다음에 한닭한 식감이 한 닭보다 더 쫄깃하고 담백해. 너무 부드럽 이렇게 부드럽다고? <웃음> 살이 그냥 아예.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음. 이마에서 녹아. 뭔가... 너무 부드러워. 맛있다. 살 진짜 야들야들해. 간이 음. 너무 잘 질렀다. 이거 퍽퍽 님근근데 진짜 촉촉함.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데 여기다가 찍어서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진짜 잘 어울려. 아니 맞아.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고. 간이 돼 있어. 좀더 주세요. 더 네. 네 와, 약간 느끼한 맛 잡아주라고 있는 음. 것 같은데 느끼하지도 않고. 음. 오히려 샐러드 먹는 것 같다. 소스가 그래. 너무 상큼해가지고. 이 대파도 있는 의미가 있겠지. 같이 먹으면 맛있겠지. 어. 아미바. 잠깐 어. 진짜 찐이네. 그래? 응. 음. 음. 대파? 응. 음. 대파가 살살 달달하니까 그것도 음. 잘 어울린다. 원래 이 팀, 약간 이, 이, 부추, 부추? 부추. 부추 느낌. 느낌이야? 음. 어, 여기 안에 찜, 쪄서 나오니까 그 매운 끼는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음. 와. 와. 매운 끼 사라지고 단맛만 남았어. 아, 근데 와, 저 묵은지가 왜 맛있나보다. 왜 와. 저 빠른 묵은지. 나는 여기 이거 묵은지에 싸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닭을 있어. 묵은지에 싸서. 와. 음? 아니, 무섭지? 미쳤다. 닭이 그냥 찢어진 이거 먹을래? 먹으려면... 볶음함이랑 닭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 응. 완전 잘 어울려. 헉살도 진짜. 자, 말리 그래? 들어갔습니다. 맛있어? 대다맛있지뱉김치가 진짜 찐이네 잡티 느끼할 수 있는 그 고기의 느끼함 그래? 얘가 싹 잡아줘 자 음료수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당나귀는 누구 거야? 내거 빼서 <웃음> <그래서 웃음> 먹을까 봐내거 <웃음> 그냥 물어봤어 내가 남겨놓은 거 걱정하지 마. 안 뺏어 먹을게. 국물에 무슨, 코박고 먹고 있어. <와> <웃음> 잘먹었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찜닭 네 마리 <웃음> 클리어! <클레이어! 웃음>